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숙주나물이에요. 숙주나물 무침 하려고요. 소금을 좀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숙주를 넣고. 이렇게 불이, 물이 이렇게 보글보글 끓잖아요. 이럴 때 꺼내면은 비린내 안 나요. 그리고 아삭아삭하니. 불을 끄고. 찬물로, 찬물을 바로 옮길 거예요. 숙주나물은요, 이게 물이 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좀 짜줘야 돼. 파좀 넣고. 깨. 너무 많이 넣면 알이요. 마늘. 이것도 좀 많다. 소금. 그 다음에 참기름. 이, 이, 저기, 이 숙주나물은요, 좀 아삭아삭한 맛이 있어 맛있어요. 아삭아삭한 맛이 없으면 맛이 덜해. 여기는요 연두 안넣어도 되는데 조금만 더 맛있게 먹으려고 조금만 넣을래요 나물에도 연두 좀 넣어주면 맛있어요 이거는 호박이요 애호박인데 그 이건 복, 대부분 볶으잖아요 새우젓 넣고 근데 난안 볶고 어, 뜨거운 물에 뒤쳐가지고 무칠 거예요좀 이렇게 뒤칠거는 좀 얇게 썰어줘야 돼 너무 두꺼우면 빨리 안 뒤쳐지니까 소금 좀 넣고요 색깔이 좀파래지면요 이제 건지면 돼. 한 1분 정도 어, 데치면 되나? 색깔이 좀파래졌죠 물로 바로 찬물로. 물기를 조금 짜줘야 돼요. 이것도. 조금만, 이쁘라고. 마늘 넣고, 깨도 넣고, 참기름도 넣고 여긴 새우젓이에요. 새우젓. 새우젓이랑 붙일거예요 국물만 여기도 연두를 조금만 넣어줄거예요 연두는 선택이에요. 넣기 싫으면 안 넣어도 돼요. 이러면요. 기름에 볶은거 보다더 깔끔해요. 이 도라지, 도라지인데 흑도라지요. 내가 흑도라지 사다가 집에서 이렇게 깠어요. 이렇게 까고, 이게 다짜겠서요 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도 소금 좀 넣어주고요. 여기는, 음, 음, 음, 음. 여기는 식초를 좀 넣어줘야 돼. 도라지에 쓴맛 좀 나가게. 조금만 이렇게 이거는 도라지는 좀 보글보글 끓을 때까지 좀 뒤쳐야 돼 이거는 여기서 파좀 넣어주고 마늘 깨보색이 참기름 소금이요 여기도 연두를 살짝만 넣을거라잉 음 맛있어 하나도, 하나도 안써 단맛이 나 단맛 나 <웃음> 접시가 좀 적은 것같아세 가지를 다 담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에 볶지않고 그냥 무침용으로 세 가지를 해봤어요 이거 뭐 호박도 볶고 이것도 볶을 수 있는건데 그냥 무침은 깔끔하니 담백하고 더 좋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